아니요. 비버는 계속 똑같아요. 비버는 계속 똑같고 네 이제 달라지는 거는 없습니다. 저희 멘탈이 달라질수 있어요. 포션 뭐야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1대1을 이기시면 됩니다. 어 뭐야 뭔가 전멸각 한번 보는 것 같은데. 뭐 항상 뭐 제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네. 존나 많았는데 오늘은 이상한 게다못 하네요. 예, 안 받드리겠습니다 이제. 다 따개를 못 이긴 후브로와이 병. <놀람> 컷. 다, 다, 다, 다. 잡았죠? 건어 아, 오케이야 주영아 너 닉네임 한번 까봐. <웃음> 그러면 우리 없는 총아 닉네임 나한테 지면은 바꾸자 아 저는 생각이 없습니다로 닉네임 바꾸자 어때? 야야야 여보세요 야드뎅가이 새끼 목소리 보니까 변성기는 왔구만 음트뎅가 그래그래 별거 없긴 하다 감투자 나 15살이다 감뜨자 별거 없네 너 진짜 15살 맞아? 예. 맞다 그래 새끼 으리으리 의리 하네 여기다 반갑다 감뜨자 15살이 나를 어떻게 아냐? 사실 편이다 알았어 초대해줄게 들어와 감사합니다 네자 다음 시청자 한번 받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도대모아간벌이 <웃음> 하자 그래 도대모 가자 가자 어한번일못 아, 잡았네? 일단한번 떠봐라 그러면 저 뭐야 그래 그래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그래 그래 도대모 후사 너냐? 나다 오래 어, 그래. 싸우면 안되겠다 그래 너원너한 주먹거리잖아 <웃음> 그러다... 캐롤어 병장 제대해봐라 캐롤어 병장 제대해라 감 <웃음> <남> 뜨자 <웃음> 이 랄리 하지 말고 <웃음> 방풀하지 마라 이 새끼야 지금만 보는거다 오케이 알겠다 제일 자신있는거 해라 너 제일 자신있는거 뭔데? 제드다 이거 치면 나한테 사과받고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박아래, 박아야 되는데 아 그래 그래, 그래. 나보다 못한거 인정해라 알겠다 이 사람 이기면 인정하겠다 이 사람 나보다 점수 도 높다 어 그래 그래 뭐가 너 진짜 미친 새끼냐 아니다 이대로 <웃음> 네, 보고 싶었다 아 눈덩이 뭐하는데 니캡 빠뜩바뜩 넣어라캐로로 병장. <웃음> 오아 뭐하는 거지? <웃음> 별것길하네. 나도 마사 찍을 듯. 너 솔직하게 하나만 얘기해봐. 티어 어디까지 찍어봤어? <웃음> 딜보이. 어어? <웃음> 어어? 오. 어, 어. 우린 다신감 아닌가? 들어와 <웃음> 봐라 너 흑자도 아니잖아 오오 기미전 임마 오오 요 가비 <웃음> 어너따인다 오오 와 아. 진짜 못한다 진짜 못해 그냥 형해라 두대가 아깝다 <웃음> 안되겠다넌 네. 내가 넌 내선에서 한번 참교육 시켜줘야겠다 아예 캐롤로 팡팡 씨 너... 수고하셨습니다 내선에 네, 두가뭐 원래 너랑 나랑 뜨는 건데 왜제 3자가 들어오냐고 두뎅아 이러지 말고 형이라 해라 내형 네, 그래 너 신분 세탁하지 말고 지금 진짜 몇 살이야 진짜 열다섯 살이다 <웃음> 넌 이미 졌다 두뎅아 아니 죽어있다 알겠다 이미 죽어있다 일본어로 뭐냐 오마야 마야 이데이 진짜 미친 새끼구나 지랄 하지 마라 드댕아 이런 건 어떻게 하게 드댕아 길교 소했는데 전마까지 빠졌네 이런 거로 갑자기 여기서 들어간다면 너그래다 뒤진다 어떻게 할래 미안하다 <목소리> 한번 살려줘라 그래 고맙다 오면견만 할거다 지라 죽이지 마라! 죽이지 마라! 자 오늘은 시청자 네 악질 시청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참 재밌는 시간이 됐네요 다시 또 1대1 하겠습니다 저분 1대1 최강이라고? 어 혹시 유튜브 유튜브 하시나요? <웃음> 아 그래? 갓! 아 마지막 판 뭘로 하지? 디코하면서 할까? 막판이니까? 오케이 okay, 그럼 내가 r 번을좀 어려운 걸로 할게 디코 하면서 마지막 판 하자 진짜 찐막이니까 아1부터터3 가자. e 10부터 30 e not here. They are n 포항 here. t 포항항학교 e n o 중학교 r e 중학교 응해? 흥해 흥해 <웃음> 무슨 중학교? 응해 중학교다 응해? 아니면 흥해? 아 흥하라고? 응 아니야 내가 이겼어 어.. 시선 불리 어나육렙이다 기압이다 정도 6렙이다 6랩. 기압이다 이게 어쩔건데 안 속는다 그런거 진짜 제대로 한다 그래 오, 까불지말아 아, 이런 식으로 오늘 네, 마무리를 한번 해봤는데요.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, 다음에 또 이제 8만 이벤트, 언제 또 8만 찍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때 또 봅시다.